봤잖아. 와, 와 이거 되게. 되게 아 쓰레기 같은놈아.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젠 삼덕이 아카테마 합방 오늘 오도록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 공포 특집 쫄보 대회 에린 최강의 쫄보 스트리머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도 보여요 아, 뒤돌아. 뒤돌아. 오, 오 깜짝이야 저거 오, 엎드려, 엎드려 있는 거 같아. 같아. 아, 너무 꿈이 그게... 너무... 어린아나이라 그러지 않나요? 네, 맞아요. 힘들어, 왜, 왜 나이 뭐야, 이거. 아, 우와! 이 아, <웃음> 놀 <놀래? 웃음> 아, 진짜. 어? 아니. <웃음> <웃음> 아, 진짜 까먹었네, 진짜. <웃음> 이거 뭐나 아, 이거 마우스 휠 하면은 휘라면은... 되네요. 한번 한번 써 들어 볼까요? 까요 오. 아, 왜 써요, 이거? 이따 내가 써야 되는 건데 이거 3 스테이지에서. 야, 막다 써, 어 아, 좋아, 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소리. 걸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디? 아, 네. 어 있어? 아, 빨리 줘, 빨리 열어, 빨리. 거울 거울 체크 포인트잖아, 저거. 체크자 뭐 봐봐 봐봐. 뭐 있나? 와! <웃음> 아! Yes! Yes! 방금 저거 뭔데? 다음 사람한테 공포를 심어주고 이스테이지 클레어. 두. 이 이스테이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 열수 있는데? 뭐야? 불을 돌아내면서. 어, 뭐야, 뭐 봐. 아이티맨. 불이. 오! 꺼, 꺼, 불 꺼. 촛불이 본대잖아. 꺼라고. 촛불 꺼. <웃음> 없잖아. 와 아, 이거 되게. 아 어, <웃음> 쓰레기 같은 놈아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이거, 뭐 이거 탈출이고아 어. 그래? <웃음> 되게 좋은 아이템을 <웃음> 벌써 써버렸어 <지금>. 뭔사고예요아아아악으아아아아아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나도 안 놀라는 걸 지금 행님이 놀라가지고 하안돼깜 아, 놀 진짜 오으허아아아아아아야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으아아 왜케고 라이타 꺼 라이타 꺼 하하하 <웃음> 컸어 컸나 어디로 가는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방금 귀신, 쫓아내는 법있어요네 저거요? 숨 u r 고숨 u r 고 송ura, 송고시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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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뭐 인사하면 받아줘요? 진정해 아, 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벌레 벌레 벌레 벌레 울지마 울지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어, 벌레 벌레, 벌레. 네. 저 친구 아마 소리 내면 안 돼요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보이죠 어 보이죠 그렇죠. 자 쟤는요 내 기억에 그냥 그 앉아서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는데 음. 그 위험하니까 불꽃을 쏘면은 그쪽 가거니야 불꽃놀이 그래서 멀리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던져 그렇죠, 던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던져 그렇지 그리고 저갈때 이제 딱저저 저 돌아가면 돼요 이제. 이제 가는 거 한번 봐봐 봐보안 돼? 그렇지, 그렇지 가자. 한밤중 나의 게임 질풍야동 걸음. 아 어, <웃음> <칠품이야, 웃음> 침팬 하나 더넣지 혹시 보니까 안전방으로. 무라지야케야 <놀라지야케> 고고카 먹었어. 야 드디어 하나 먹었어. 야 저쪽 안 쳐다보고 갈래. 열쇠만 <놀라지야> 하나 쓴것 같은데. 이거 언제 먹었어요, 야몰라고두개데 넘겨야 되는데이제. 야 하셨다게 아래로 아래로. 이여나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미쳤나봐. 어? 어? 어? 꺼서 라이터 껐어. 아 빨리 들어와. 아 제발. 아 미쳤나봐. 거울 없어. 제발. 어. 어. 아! 아 빨리 해. 아 해야 돼. 아, 제발 아, 진짜. <웃음> 야, 근처에 고국 있어. 저 여자 있너 그럼 면이꿍 <웃음> <끝이야>? 진짜. <웃음> 야! 아야죠저기시봐 봐요. 와아다다우와우 예읍사. 고복 찾기 이렇게 힘드냐? 까똥! 동과, 동과, 탈. 자, 준비! 어? 와사았어 와. 우와! 방금 정면 봤죠? 어. 쟤는 별로 안부다다렇지또 뭐, 뭐야. 쟤가 만만요잠깐만요잠깐만요 쟤가 만져. 쟤가 만져. 쟤가 만 됐다! 거의 겨냥한 켜당한... <웃음> 진짜 5시 3 0 챕터 읽기 했는데 진짜. 와 진짜.